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언박싱을 해볼게요. 뭘까요? 궁금합니다 저 배드들, 배드들, 배드들, 배드들, 배드들, 배 2020년 발렌타인 에디션이에요. 소니 엔젤 발렌타인 리 시리즈 시리즈입니다. 어... 저 이거 12개 박스 못 사고요. 그냥 3개만 샀습니다. 음, 3개 중에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시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얘네 네 명이 있나 봐요. 얘네 네 명. 그리고 이두 개가 시크릿, 시크릿인, 시크릿 에디션인데, 이 시크릿이 나오면 진짜, 아, 나대박일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세 개를 까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음, 고릴라, 고릴라가 같은게 나오면, 저는, 그러면서 어요이세개를가 <웃음> 보겠습니다. 따단 따단 초콜릿 초콜릿엘리펀소초콜릿레빗 초콜릿 그다음 뭐였지 아, 프렌치 불독그 다음에 초콜릿 캣. 음, 귀여운, 이네 개도 귀여운데, 이두 개의 시크릿이 전 너무 궁금해요. 소니 인젤, 발렌타인, 네 너무 귀엽죠? 얘네들. 네. 가보겠습니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만져볼게요 어! 어! 여기 귀가 이렇게 큰게 있어 아마 아무래도 레빗신것 같아요 귀여워. 랩빗이에요 어, 아, 너무 귀여워. 아,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어, 아, 여기 반짝반짝한 귀. 아 진짜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너무 아,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 얘는 랩빗그 다음에, 얘 두께는 뭘까?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죠? 으악. 똑같은 거 나오면 진짜... 이럴 거 같아. 이럴 거 같아. 저또 일을 함부로 썼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나중에 치과가서 고생하면서 후회할 날이 올것 같은데 어! 아, 벌써 이거 아파.. 이거 벌써 아파.. 많아요 손님들 엄청 많아요 일단 오 비가 없어 비가 없어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이야, 이야. 오! 완전 비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야야오 완전 귀여 워 완전 귀여워. 아얘 코끼리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아, 코끼리가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얘네들. 아 근데 소니엔젤은 남자예요. <웃음> 여기. 성별이 남자예요. 특별히. 아니 근데 왜 소니엔젤은 다 남자지? 얼굴은 여자애처럼 생겼는데 <웃음>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아이, 고양이도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부탁, 부탁입니다. 고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고양이. 시크릿 나와도 좋아요. 진짜 고양이 나, 고양이나 시크릿 나오면 금손. 아니 뭐 다른 거 나와도 뭐. 그냥 중간은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왜 이렇게 안뜯여 왜 이렇게 안 뜯겨?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궁금해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뚜뚜 뚜루루, 뚜뚜 이거는 저희 서비스 댄스. 음. 집코에아응하는 햄햄햄,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멈찌에요 그래서 못해요. 어쨌든, 약간의 제 춤을 보셨습니다. <웃음> 일단, 귀여운 이게 있는데, 근데 제 춤을 보보라고 해서, 아, <웃음> 어, 비닐 뜯다가 여기만, 이렇게 됐어. 뭐지? 따라라까가이까가지 <웃음>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웃음> <웃음> 아 눈물 올라오네 <흘렀어요. 웃음> 아 진짜 아나 고양이 아, 고양이 갖고 싶었는데 고양이 시크릿은 바라지도 않았어 <웃음> 네개살걸 그랬어요. 근3개 샀어요. 네개살걸 그랬어요. 어어어 아, 아. 근데 얘네들은 좀잘 서네요. 지난번에 는 이렇게 아가 에. 응. 오씨. 아니, 이 방점이야. 얘네들은 좀잘 쓰네요. 같아요. 지난번에 걔네들은 좀잘 안서 있었는데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축하해주세요 근데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냥 또 샀는데 토끼 3개인 것보다 낫겠죠? 그냥 3개면 이 정도면 음. 중간는강고 대처 왜 자꾸 눈물이 나올라 그런다. 얘네들 너무 예쁜데 선물로 주고 싶어요. 선물로 주고 싶어요, 예. <웃음>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음,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웃음> 영원히 없네. 초콜릿이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콜릿 질감 표시, 표현하려고 되게 반짝반짝한 애나멜 같아요 너무 예뻐요 조명받으면 반짝반짝해요 볼에 뽀뽀한 거 귀여워 눈 봐봐요 너무 귀엽죠? 목도 머리 빠져 머리가 빠집니다 너무 귀여워요 요즘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토끼들. 침대 밖에 있어. <웃음> 야, 안녕하세요. 늘 토끼들 많이 우고 있는 요 얘네도 쌍둥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제금이 아니라, 모든 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복도 쌍으로! 쌍으로! 쌍으로! 토끼도 쌍으로! 쌍으로. 오,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올해 완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요 여러분도 이쌍토끼처럼 발렌타인데이! <웃음> <웃음> 2020년 발렌타인데이 소니앤젤! 쌍! 쌍, 쌍, 초콜릿, 레빗처럼 모든 다 복도, 사랑도 다 더불어. 두 배로 들어오길 바랄게요. 귀여워요. 진짜.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여전히 쓰러집니다. 아, 안녕. 안녕. 저는 모든 쌍으로 들어온 쌍손입니다.